안녕하세요. 입영골파큐 오케스윙골프아카데미 OK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 드리고 여러분들 골프가 잘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끄집어 와서 더잘 되고 더더잘 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, 관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야 점점 잘 나간다. 이유왕 자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. 가입을 하시면 옥스윙아카데미에서 옥스윙 1, 2, 3, 4 옥스윙 쇼게임까지 체계적인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언샷이 유독 뒷땅이 많은 이유 어 최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프로치 샷간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할때이 뒷땅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안쪽으로 뺐을 때 땅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이런 뒷땅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스피드가 있으면 땅을 만나기 전에 그냥 팍 해서 앞으로라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뭐 어프로치는 그런 스피드가 안 나오죠. 근데 아이언샷을 할때 유독 뒷땅 또는 타핑이 많이 나는 건한 가지 이유에 이제 근거하는데 그건 바로, 야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왼손목의 각도입니다. 꽝꽝. 왼손목의 각도. 우리가 스윙을 할때 최초의 이제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손목이 이렇게 꺾였건 이렇게 세웠건 이건 뭘 뜻하냐면요. 내가 이러한 모양을 갖췄을 때 지면을 스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간 눌리는 형태로 잡잖아요. 그런데 우리 골퍼 여러분들 보면 백스윙을 딱 갖잖아요. 그러면 최초에 있던 이 각도를 버리고 쫙 펴진다 이렇게 쫙 펴져요. 어, 왼 손목은 쭉 저한테 그래요. 어, 이 선수 다 펴졌잖아. 이거는 임팩트 때 맞고 그 다음에 펴지는 동작이지 임팩트 순간에는 왼 손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볼수 있어요. 오른 손목은 변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하지만 왼 손목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돼요. 임팩트 후에는 이미 공이 맞았으니까 최저점은 건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숙여졌던 게 건들고 펴지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까지는 왼 손목의 압력이 굉장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.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손목각이 있어요. 만약 에 여러분들이 이런 손목각을 만들었다면 임팩트까지는 이런 손목,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손목. 그래서 이 공이 맞는 그 순간까지는 왼 손목은 처음에 습관이 될 때까지는 그냥 악착까지 버티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근데 보통 이제 뒷땅을 치는 분들 보면 야싹팍 뽕샷 치는 분 이것도 제가 이제 드라이브 뽕샷이 그렇게 많은 이유 똑같은 메슨를 한번 드리겠지만 이렇게 펴는 경우에요 그런데 딱 어드레스를 했잖아요. 그럼 공은 보고 있는 척을 하지만 이왼 손목에 대한 악력 또는 이 느낌 압력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. 비지 하고 있으면, 지 하고 있으면 공만 딱딱 떠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정타를 못 치겠어요. 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. 이 왼손목의 각이 변하는 경우에는 완전 엉망 1분전이죠 엉망 1분전 그리고 나는 진짜 세게 치고 싶은데 방향을 꼭잘 잡고 싶어 그러면 왼손목만 왼손목만 잘 유지해도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였으면 완전히 막 우측으로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왼손목만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스윙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왼손목만 발이 딱 어느 정도에 받쳐주는 그 노력을 해주잖아요. 그러면 최소한 뒷땅은 나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왼손목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에 이제 풀어지다 보면 뒷땅이 엄청나거든요. 그러면 뒷땅을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네. 그러니까 이제 폴짝폴짝 뛰기 시작해. 공간을 만들려고. 그러다 보면 더 뛰어가지고 이제 타핑도 나요. 이건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. 일단, 손목을 그대로 유지해서 들어가는, 손목을 유지해서 들어가는,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왼손목은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꽉 쥐라는 게 아니라, 요, 손을 꽉 쥐라는 게 아니라, 왼손목을 버틸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요. 가고, 가면 공만 딱딱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, 왼손목을 약간 고정하면, 몸이 들썩이는 백스윙까지도, 딱 왼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, 이렇게 돌리면 프로백스윙같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이 왼손목의 비밀은 엄청난 게 많아요. 일단은 뒷땅을 방지하기 위한 걸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으니까 꼭왼손목에 압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임팩트가 좋아질 겁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